라운드 원랭스 라운드 뭐 이제 프라잉글이랑 이제 스케어 원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원랭스는 뭐 사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라운드 원랭스 라운드 둥글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려면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쉽다고 생각을 하셔도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영어사전 핸드폰으로 치면 어학사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검색을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할 거두번 기억하게 되고 끝까지 많이 남게 되거든요 둥글다라는 뜻도 있고 뭐원형이라는 뜻도 있겠죠. 대충 봐도 원형. 예. 네. 그다음에 뭐,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각지지 않는 요런 뜻이 있겠죠. 아, 이렇게 뜻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봐 보세요. 제가 포지션을 먼저 설명을 했죠. 포지션. 포지션을 설명을 했는데 사각형을, 사각 포지션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팔각 포지션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팔각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내가 팔각에 팔각을 더해갖고, 16각 포지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16각 포지션을 만든 이유, 그 다음에 16각 포지션을 멀리서 딱 봤더니, 어떤 것과 거의 가까워지더라? 원형의 형태와 거의 가깝게 되더라. 하지만, 원형의 형태를 포지션으로 만들지 않는 거는, 기준선을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얘기를 많이 했죠 어, 그쵸? 그래서 어트로앵글 원랭스에서 썼던 포지션은 8그 다음에 스퀘어에서 썼던 거는 4,8,5,6,7 이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라운드 원랭스에서 라운드 원랭스에서 사용되는 포지션은 뭐겠어 뭐 굳이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다 쓰겠죠 응? 다 쓰겠죠 자, 8번부터 시작해서 1번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H부터 시작해서 A까지 갈 거고 응, 16각 포지션에 있는 모든 포지션을 골고루 다 쓰겠죠 자 그러면 귀가 아프겠지만, 아, 이따 이거 먼저 얘기하는 게 알겠다. 자, 라운드죠. 라운드죠. 그러면 봐봐. 아까 1 6각 16각 포지션 그릴 때 제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쪼개고 쪼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퀘어 원넥스에서 대략 45도를 얘기를 했다면 라운드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을 16각 포지션 그렸던 것처럼 어떻게? 쪼개겠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포지션을 많이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을, 결국 이 각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했더니, 부드럽게, 멀리서 봤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각이 없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더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U라인의 완만한 형태 각을 쪼개고 쪼개고 쪼갔더니 라운드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라운드 원행스는 이 각을 여러 군데를 다 써서 완만한 U자의 형태를 만드는 게 라운드 원랭스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봐봐. 이거를 이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이거는 스퀘어, 스퀘어 원랭스, 그다음에 이거는 라운드 원랭스. 자. 그러면 이 그림들이 뭐야?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이 포지션 자르는 각도에 따른 떨어지는 형태를 그린 게이 그림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지도 방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퀘어나 트라잉글보다 이 라운드 원랭스를 자를 때 라운드 원랭스를 자를 때 트라잉글 원랭스가 쉬울까요? 라운드 원랭스가 쉬울까요? 물론 둘다 어려워요 근데 트라잉글보다는 스퀘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생겨지는 거고요 스퀘어보다는 라운드가 더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 왜? 왜? 왜? 왜? 왜? 왜 하나의 포지션에서 이동해야 되는 포지션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된 거고 그렇죠? 세 개에서 다섯 개를 쓰던 포지션에서 어 열여섯 개, 십육각이니까 열한 개 정도의 포지션이 더 추가가 됐어. 자 그러면 자 사람이라는 거는 봐봐 단순한 거에서 복잡해지니까 뭘 하기 시작해?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왜? 자, 아니야 자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원랭스 커트는 어떤 커트라고 했죠? 하나의 수평선에 뒤틀림이나 흔들림이 없이 가지런히 일자로 떨어뜨리는 커트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시술자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해 자 위아래로 뒤틀리고 흔들리는 게 층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려줄게요 여기다. 위아래의 흔들림 그 다음에 좌우의 흔들림 이런 거를 무엇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냐면 자 위아래의 흔들림은 층그 다음에 좌우의 흔들림은 앵글 그러니까 호리젠탈 개념의 각도 그러니까 위아래의 흔들림과 좌우의 흔들림은 버틸걸 개념으로 보냐 호리젠탈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 이것이 좌우가 이게 흔들리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길어지겠지 어. 각도가 틀어졌으니까 그죠그 다음에 직선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위아래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그러다 보면 층이 흔들리는 거죠 층이 흔들리는 거 이해가 되죠 어. 자, 근데 위아래의 흔들림은 이제 버티컬 세로의 개념이지만 좌우의 흔들림은 이제 호리즌털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각도, 앵글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원의 형태로 했으면 그 각도의 개념을 뇌가 인지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 왜? 원형의 형태는 각을 인지하기에 너무나 무수한, 진짜 수만 개의 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형의 각을 그려줬잖아요. 그쵸? 무형의 각이 생기게 되면, 자, 좌우의 흔들림은 뭐가 안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대칭이 안 맞다. 그 다음에 비례가 안 맞다 디자인의 개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대칭을 맞추기가 힘들고 비례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대칭과 비례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원래 있으면 그대로 해도 좋고 없다면 이러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내가 어느 포지션 어느 위치 자세에 있는지 그 다음에 좌우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좌측에서의 각도가 어느 정도의 몇 발자국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한 발자국인지 반발자국인지 그 다음에 한 발자국을 가서 왼발을 앞에 어느 정도 내디뎠는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발을 앞에 얼마나 내디뎠고 골반을 좌측으로 1 5도를 틀을 것인지 우측으로 정확히 1 5도를 틀을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을 인지를 해야지만 대칭이 맞는다 라는 얘기죠 좌측으로 몇 발자국 우측으로 몇 발자국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앞뒤로 골반이라든가 틀어진 것도 각도를 정확하게 스스로 인지를 해야지만 이것을 나중에 딱 자. 이거를 이제 리플렉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늘 쪽에서 거울을 딱 봤을 때 좌측과 우측이 동일해야 되는 커트가 원랭스 커트죠 다른 커트도 마찬가지만 가장 티가 많이 나고 커트를 제일 못 했을 때 커트를 못 하는 사람이 뽀록이 제일 많이 나는 커트가 바로 원랭스 란 말이야 일자 단발을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렵게 되는 커트 중에 하나 일자 손님들이 딱 봤을 때 거울로 딱 보니까 우리는 머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렇게 가까이서 시술하지만 손님은 뭘 봐?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좌측이 긴지 우측이 짧아졌는지 확인을 하는 커트가 원행스 커트란 말이야 대칭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게 되는 아,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